잘그 평활이 맞았는지 여기는 이제 쑥 들어갔잖아요, 봐보세요. 이거 이게 안 맞겠죠, 자 여기야. 그건가요? 그러면 여기 못으로 여기를 눌러주면 좋아요, 이렇게. 맞았죠. 안 떨어지겠네요. 떨어질 것 같은데. 자이 정도면 여기 도구래요 여기가 숫 들어갔으니까 못으로. 시킬려가지고 좀 만들어내줘요 일단 규격을 맞춰주고 1150입니다 1 1 6 2이예요 이게 길기, 길기 때문에 그 제가 처음 볼 때는 자다 잘랐습니다 차차. 그래서 여기 그 이런식으로 접을건데 길이를 딱 여기 그냥 손으로 만져보면 다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가... 잠시만요. 손을 바로 어 여기 필름을 맞추고... 어... 그거는... 어거는데 이거 왜 나쁘지 않나? 여기 빼줘간 부분이 여기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그죠? 아아네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원래 이어서 해야되는데 그냥 자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직각으로? 응. 직각으로 그냥 딱자르면 그렇죠. 일단 직각으로 자른 응. 다음에 응. 여기에 만나는 부분이 이렇게 됩니다. 네, 아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를 45도 그냥 네. 위에만 하면 되겠죠? 네 45도만 그냥 이런 식으로 딱 해주면 됩니다. 그쵸? 네. 여기 맞았죠? 어이. 네. 맞았다 치고. 치고. <웃음> 자, 그러면 여기가 튀어나오겠죠? 네. 자그 다음에 이제 이 비드를 설치할 때물 사료가 조금 필요합니다. 뒤집어서 음. 맞춰놓고 이런 식으로 고정을 시켜놔요. 이거 한세 개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음... 이런 식으로. 아... 자, 떠서, 기니까 한세개 정도 이런 식으로. 그쵸? 그렇죠? 네. 네. 나중에 닦으면 되겠잖아요. 조정시킨 다음에 조금 안 맞으면 왔다 갔다 해줄수있고요 여기까지 됐나요? 네. 누가 이제 난리공사에 갔지? 아예 놔둬도 겠 대처하면 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600짜리죠. 600짜리는 여기죠. 여기가 45도가 되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왼쪽으로 45도만 그냥 잘라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맞죠? 음. 네. 음. 45도면 뭐 대부분 다 맞습니다. 자 고정시켜주는데, 여기죠, 이제. 여기도, 자, 비이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 10mm가. 그럼고 여기, 10mm 정도? 네. 일단 여기를 잘라주죠. 여기으로 잘라주고, 여기는 45도 달라면 자, 이렇게 잘라줘야 돼요. 그쵸? 그렇죠? 반대죠. 반대죠, 이렇게. 45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 얘 튀어나오는 데는 잘라주는 게 좋죠, 는이렇 그래서 여기 45도, 여기도 45도. 자, 여기도 똑같이. 고정 그렇죠 고정을 시켜줘야 돼요 두 개만 해도 되겠죠 600이니까 네, 이런식으로 고정 네, 이런식으로 밀어주는 정도 요 고정이 됐죠? 네. 네, 타일이 없어서 그래 타일이 없으니까 타일이 막 없어. 빠지네 빠져 네. 떨어졌나구나 네. 네, 일단 이런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수직이죠. 여기는 그냥 일자로 남은 거 여기 좀 이렇게 좀 짧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조금 남았어요. 하나 갖고 그냥면 대략 여기죠. 여기 여기 끝에 대고 여기 그냥 맞춰서 잘라버려요. 이렇게. 짧아도 상관없으니까 이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식으로. 자 여기는 중요한게 잘 안붙겠죠? 새로우니까 그러겠죠? 네이좀질기 하면 좋만네요 이런식으로 고정을 해놔주세요 위에만 두개 해줘도 되고 일단 고정만 좀시켜준다생각하시면돼요 짜잔 여기. 고정이 잘 안된다 그러면 마른가루 있죠? 마른가루를 좀 말려요 얘를. 질기 때문에 잘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마른가루를 여기다 뿌려주고 말려버리면 굳어버립니다 여기다 하나 해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6 0 m m 또 들어가죠? 자, 위에 이제 타일얹지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 자, 얘를 잘 보세요 물좀더 해갖고 이걸로 이리로 이거 좀 내가 좀개게 해갖고 그냥 야, 이거 말고 그 좀잡아주시고 이쪽으로 넘어가고 알았어 이거 으시어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냥 언제 만나요 너무 높아요 이게 그죠? 여기가 너무 높으면 깔기가 힘들어요 그러겠죠? 네. 자, 여기만 그냥 이런 식으로 쫙 한번 훑으면 그냥 메어주면 되고 여기는 6 0 m m 니까이 정도 잘라서 올려줘도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잘라서 이런 식으로 올려줘도 된다는 얘기. 대신에 여기 올라와 있어야 돼요 여기 눈금 만큼은 여기가 낮으면 안 돼요 여기가 일정 해야 됩니다, 높피가 이렇게 해갖고. 이런 식으로. 됐나요? 네. 여기 전체적으로 깔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각 테일 있죠? 그냥 얹으면 되는 거예요, 어디랑. 여기 140 있죠? 네, 140. 그다음에 여기가 등이 같잖아요, 그렇죠? 네, 네. 럼 바깥으로 이렇게. 깨끗한 면 있죠, 이렇게? 네, 네. 거기에다 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눌러만 주면 돼요. 이거 아, 자, 일단 얹어만 나요. 얘는 아, 아유, 잘, 깨졌네 이런 식으로 그냥 얹어만 놓고, 놓으시면 됩니다. 자, 얹어만 놓고, 그 다음에 전체를 다딴 다음에 하셔야 돼요. 지금 이런 식으로 전체를 다딴 다음에 지금 올라와 있죠? 네. 그때는 이제 이걸로 다 얹은 다음에 여기 보면서 여기 가운데 누르고 똥똥 쳐주면 돼 그냥 그러면 이게 쭉쭉 내려가면서 자동으로 맞습니다니까 맞추고 이렇게 맞추고 그 다음에 여기 맞추고 이런 식으로 아, <웃음> 여기 너무 내려갔네 없으면 다시 떼갖고, 여기를 높여줘야 돼요. 여기를. 여기를 높여줘야 돼요. 약간 굳은 걸 지금. 너무 굵어갖고. 자, 지어야좀 편해요, 시공하는 게. 대면은 이거 뻑뻑 해갖고, 이거 하지도 못해. 그리고 대신에 녹게 해갖고 한번 쭉 굵고 얹어놓으면 됩니다. 나머지 할수 있겠죠? 네. 거의 끝에 보면 이제 여기서 만나는 부분이죠. 여기만 좀 해볼게요. 만나는 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그쵸? 아, 여기하고 맞아야 되니까 여기네요. 여기 딱 맞고. 자, 아, 여기. 타일하고 타일하고 맞추면되니다 네. 그쵸? 음. 맞은 다음에 쳐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되겠네. 아, 이게 아, 이게 힘드는 거야. 떨어질 수 있구나. 잘못하면 떨어지는데 대처하면 돼요 네, 여기하고 일단 맞아야 돼요 타일하고 타일 끼리 그러면 봐보세요 여기가 이제 삐져나왔어요 그쵸 이렇게 이런 모양이나다 틀려요 그때마다 여기가 그러면 얘를 그냥 얹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매진 그냥 맞추면 모양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만큼 따야 돼요 아, 이 여기를, 코너 이거야. 여기를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예, 예, 예. 이런 식으로 조금 따야 되겠죠? 예. 얘는 좀큰 걸로 해야 되고, 음. 그렇죠? 더 튀어나와야 되니까. 뒤들을 따요? 아니죠, 이거는. 옆, 아. 이거 튀어나온 돌을 여기 그 핸드그라인더로. 가위를 다가위 핸드그라인더로 10mm도 아니에요. 아주 조금, 이거는 조금이에요, 봐봐요. 이만큼 3mm 빼고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눈꼽만큼만 이렇게 갈아줍니다. 두번 갈아야 돼, 한 번. 이쪽에 두 번. 네. 그러면 여기만 이제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이대로 놔두면 돼? 네? 이걸 딱 맞춰서 나중에 완성했을 때 이게 네. 몰타로가 이렇게 나와서 그거도 공개 없이? 여긴 네. 나와도 상관없는데 네. 시간이 되면 이제 그때는 이제 거. 여기를 잘라주면 좋죠 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네. 잘라주면 좋죠 지렸을 때는 안 되고 됐을때 이렇게 딱 잘라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시간 안 되면 그냥 놔둬도 상관없어. 이거 점수에 들어가 있지가 않은 이쁘게 한다고 실수하고 뭐 그런 것만 나왔을 때는 자 이렇게 할수 있겠죠. 네. 그다음에 여기가 중요한데 네, 네. 네, 여기 가 접착 붙이기가 이게 면이 작으니까 여기가 붙이기 가 힘들어요. 흘러내리거나 막 응. 그러면 아까 배척 몇가지 알려드렸죠 고소리방법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접착붙이기방법 그리고 압착원리 뭐 했는데 여기는 일단 대봐요 두께를 그러면 한 6mm만 발라도 되겠네요 이건 진짜 이정도 여기는 또 넓어 또 그쵸? 올라가다가 여기는 좁고 여기는 또 그러면 접착붙이기로 미장으로 발라주고 하면은 유리하단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끌어뜨기 있죠? 끌어뜨기 해갖고 자 여기서 바로 가지 말고 여기다 붙여서 이런식으로 이렇게 가라는 얘입니다 옹벽에다 붙여놓고 이 몰타르를 갖고 놀아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몰타르를 여기다 붙였어요. 그쵸? 그러면 이 몰타르 붙인 거를 막 이리저리 10분 안에 갖고 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를 위에 붙이기가 힘든다 밑에는 씻고 이렇게 접착 붙이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어느 정도 양생이 되면 흘러내리지, 않, 흘러내리지 않게 마른 가루를 매기거나 얘를 좀 붙여준 다음에 양생이 되면 그때 이제 떠붙이기로 o 로 a y okay. I mean, you know, 흔들어주면 돼요 y 됐습니다 o w you know, you know, y o 그냥 붙여주면 o u know, you know, y o 일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그러면 이제 서로 붙여 놓으면 안 k n 지 w 딱딱 여기도 이게 지금 근데 여기서 치면은 내려온다고 이제 봐아 내려오죠. 예, 네. 붙여놔야 되겠네. 그렇죠. 뭐 마른 가루 매기거나 붙여줘야 되는 거죠. 이기가셨나요 아니면 여기서 딱 맞춰주고 이렇게. 여기까지 맞췄어요 붙였어. 네. 마른 가루 매겨서 붙여. 여기 붙어야 됩니다. 매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매지 있으면 안 돼요. 매지 있으면 안 됩니다. 딱 고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끝에가 이제 오잖아요. 여기, 여기가 이제 봐봐요. 온장이 안 들어간다고요. 아, 온장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비드가 여기 안 들어가요. 그쵸? 음. 그 비드를 60, 70mm를 잘라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관건이죠. 일단 여기 길이 대충 제가 갖고 여기 45도죠. 그쵸? 음. 대충 맞추겠습니다. 이거 맞추고, 문자로 자르고. 자, 길이만 맞출게요. 길이만 여기 딱 맞춰서, 여기죠. 그런가요? 이거 줄자도 필요 없어요. 그냥, 자르면 됩니다. 눈친작으로. 네, 됐죠? 그 다음에, 여기가 들어갈 자리가, 여기에 이렇게. 아 이렇게 들어가야 돼1 0 m m 그래서 여기를 잘라주는 거야. 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가 막혀갖고 안 돼. 그러면 여기를 잘라줘야 돼 이렇게. 봐보세요. 이런 식으로. 한 10mm 정도는 잘라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뭐 이상, 더 많이 잘라주면 상관없고. 네. 그러면 이게 위로 덮여요. 이렇게. 맞죠? 예, 예, 예. 덮이면서 여기만 이제 45도 잘라면되는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45도 됐죠? 그러면 이게 딱들어가지는거예요 만나는거에요 그쵸? 여기 내려갔네? 올려주면 되죠? 요런식이죠? 비등 여기 만나는 부분 음. <웃음> 할수 있겠죠? 네. 몇개 들여주면? 하나만 넣어. 몇 개가 들어주고요. 자 요기, 다 여기 여기 이렇게 돌려주고. 네. 한 바퀴 네. 쭉 돌려주세요. 비드만. 요 요거는 일단은 일단은 다 발라놓고 나중에 할때 해야 되네. 그렇죠. 음. 그냥 붙이면 가지고 어느 정도 양성이 돼야 이걸 할수 있구나. 겠자 질문 받겠습니다. 혹시 비드 하는데 혹시 이거 이해가 안 간다. 직접 해봐야겠죠?